혹시 범받고 싶은 사람 있나요? 다시요. 잘안 들리신가요? 범받고 싶은 사람 있나, 있나요? 그 사람이 옥토인가요? 어, 교회 속에서 아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은 참 옥토다.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의 모든 모습과 자세는 참옥토다또 섬기는 모습들, 또 교회 사랑하는 모습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들이 참옥토다 본받고 싶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오늘 말씀하는 것이 사실 네 가지 밭이지만 네 가지 밭을 다 말씀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이런 바인데 목적은 옥토에 관심이 있습니다 옥토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딱 하나입니다 옥토입니다 빌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 나는 어, 옥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1년 어, 농사를 지면 지는 데는 반드시 에,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 땅이 있어야 합니다 밭이 있어야 되죠 그 밭을 준비해야만 그 밭에서 자기의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밭도 없이 그냥 나 이거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한 번만 더 깊이 해 보십시오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옥토가 돼야 합니다 아멘. 옥토도 없이 무슨 농사를 진다고요 옥토는 하나님의 힘이 나오는 곳입니다 아멘. 옥토에서는 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농사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자 어, 내가 지금 농사 지을 땅이 어떤 땅인지도 관찰도 안 하고 그냥 어디다가 심으려고요. 어떤 소원을 이루려고요. 땅이 중요하죠. 땅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 나와 우리 예배드리자 해도요. 그때뿐이에요. 고개 끄덕끄덕하지만 지나 놓고 없어요. 어떻게 옥토를 일궈낼까요? 어, 우리가 생각이 참 많아야 될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 옥토 어, 금년은 여러분 옥토를 일본에는 그런 어, 농사를 투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래야만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 기적과 치유와 회복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옥토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근데 옥토에서 준비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만 됐으면 좋겠다는 하 것은 이론이나 관념이나 생각으로 끝날 확률이 큽니다. 생각은 많이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그 이유는 토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우리가 옥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옥토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잡아놓고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예, 예, 밭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나요? 예, 요한복음을 주셨고 마가복음을 주셨고 마태복음을 주면서 예, 밭에 대해서 어, 말씀을 그렇게 늘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나에게 늘 보게 하고 그랬습니까? 계속 물어봤죠? 주님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꽃이 있죠? 여러분이 꽃이 일주일 동안만 이 꽃을 계속 눈을 떼지 않고 꽃을 관찰하고 그렇죠? 꽃에 집중하고 꽃에 몰입하고 그러면 이 꽃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꽃이 말합니다 땅은 진실합니다. 작은 씨앗 속에 거목이 에너지가 농축되어 있다는 것을 아세요? 자, 키가 100m로 컸다고 합시다. 둘레가 30m라고 합시다. 근데 처음에 그 씨앗은 아주 몇 밀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 속에 그 거목이 농축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 우리는 쉽게 쉽게 쉽게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일도 꾸준히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하루아침에 마술하는 것처럼 자 카드 뒤집은 것처럼 우리 인생이 뒤집어진 않아요. 그러나 처음에 출발은 다 돌바시고 가시바시고 자갈바시고 어? 여러 가지 잡초가 많이 있지만 똑같은 목적을 향해서 늘 가다 가다 보면 그 밭이 이미 옥토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정확해야 돼요 내 목표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 목표가 있고 그 마음을 먼저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옥토를 만드는 데 투자해야 되죠 투자는 하지 않고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요행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마음의 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바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딱 대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예별을 받으십니다 마음의 봉사를 받으십니다 아, 마음의 예물을 받으십니다 아, 네. 마음을 통해서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 네.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을 씹부르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은 강팍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보, 보시면 어, 설교하는 곳이 어디냐면 베세다입니다 갈릴리다는 거죠. 갈릴리는 쳐다만 봐도 요 너무 땅이 기름져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에서 농사를 지어냈다 잘 봐라 이렇게 보지 않아서요. 좋은 땅에서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되는 그 토양과 환경의 열매를 보면서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한 것 있고 이방인이 말한 것 있지만 여기 본문은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옥토가 되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한 말씀만 하나님께서 2014년에 내 가정 안에 내 사업장에 내 일들에게 옥토 되어라는 이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기에 투자하셔야 돼요 아멘. 옥토가 되면 말씀을 심어서 거두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네 말로 들린 것은 옥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흡수되는 것도 옥토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자라는 곳하나님 말씀이 자 커가는 것도 옥토입니다 아멘. 그 속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에너지가 보이고 하나님의 힘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옥토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없었다면 오늘 옥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개명과 윤리와 법도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옥토가 아니고는요, 늘 상황에 반응하고, 적당하니 하고, 게을르기 하고, 그리고 다 좋은 것은 빼버리고, 형식만 넣고, 다 그게 상황입니다. 길가밭에서 그럽니다. 돌짝밭에서 그럽니다. 가시밭에서 그럽니다. 옥토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옥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뭘까요?라고 하면 어,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따라해 보서 열정. 열정,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옥토를 일궈내는 데는 어, 뭐 며칠에서 된 것이 아니고 천준히 가야 돼요. 집중하는 것, 열정. 한번 내가 사랑하면 한번 내가 그 사랑과 함께하면 끝까지 그 고통을 같이하는 그런 것. 그래서 끝까지 함께하는 그, 것. 옥토가 옥토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선물을 볼수 있는 눈이 뭘까요? 옥토에서는 뭐예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예, 선물을 보여준 데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럼 거기에는 그대로 역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가볍게 작게 쭈그려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관심이 많다는 것.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사업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의 뭐요?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빌딩을 지고 있어도 빌딩에는 관심 없어요. 여러분의 빌딩을 지고 있는 그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훈련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다한지라도그 사회에는 관심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씨가 아무리 좋아도 밭이 나쁘면 농사 지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고 대단해도 정말로 위대한 말씀이어도요. 우리 마음에 길바았다면 결심 못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자, 따라해 보세요. 좋은 땅. 좋은 땅. 그 좋은 땅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땅에는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보면서 부자 청년 이예수님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잘했습니다 참 잘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근데그 사람이 그걸 포기해서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이것을 제가 쭉 보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필요한 이유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마음으로 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물질이었어요 그가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물질인데 그 네가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놔라 그리고 주변에 필요한 사람에게 네 마음을 줘라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물질을 필요한 사람에게 네 마음과 그 물질에 네 마음을 담아서 나눠줘라 앉아요. 강도 만난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을 시간, 가치 있는 것을 강도 만난 사람에게 그 마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한 거아니요 그의 마음을 전한 거예요. 그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고통에 가치해줬고 그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가치를 가지고 힘듦에 가치해줬어요. 그게 옥토예요. 제가 수요일 설교를 통해서 제 마음에 들었던 들어와서 은혜가 됐던 말씀 구절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그 마음을 계속 묵상하다가아 이게 억토구나. 예수님 마음은 억토인데 내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노라. 그런데 여러분. 사흘 동안 같이 있었던 그 무리들이 배고프단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소리가 들렸어요 무리가 말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기, 무리가 말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 마음이죠 누가 신음소리라고 힘들다고 해도 잘 우리가 못 듣죠 이렇게 적용을 하나 더 해야겠습니다. 혈류증 여인. 예수님의 지나가시면 뒤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를란것 가지고 정말로 나갔어요. 그런데 혈류증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 많은 사람들에게 걸리면 그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만지면서 그가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데 주님은 들었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그게 옥토예요. 사람 냄새가 나야 돼요. 어느 교회 안에, 목장 안에, 또 가족 안에, 형제 안에 무슨 냄새? 사람 냄새가 나야 돼요. 실수도 오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그것을 뭐요 율법으로나 판단하거나 정제하지 않고 얼마나 힘들으니 얼마나 힘들으니 이것이 사람 냄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수 있다. 들었어. 그게 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의 힘.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내 틀이 내 생각들이 깨지죠. 너 얼마나 배고파니. 너 얼마나 힘들었니.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냄새입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법문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소통를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할 내용이 없어요. 그건 알아야 할 것은 따라해보세요. 은혜. 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리 기했다가 학생을 대놓고 잔소리를 하고 명령을 하고 야단을 쳐도 하나도 안 들어요. 은혜를 받아야만 들어요. 은혜를 받아야만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의 여러 가지를 묘사하면서 본문에도 똑같아요 네 가지 밭을 비유하면서 예수님의 관심은 옥토였어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토양은 내가 원하는 토양은 내가 기대하는 토양은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토양은 옥토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옥토는 아닙니다. 다 우리는 돌짝이나 길가시나 어, 뭐 자갈밭이나 그런 밭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옥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 네. 자, 옥토를 읽어가라는 겁니다. 옥토가 옥토로 아니 돌짝밭이 인생이 돌짝밭을 끝내면 우리가 인생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옥토인데 인생이 행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출발이 다 돌밭, 뭐 자갈밭, 길가밭, 뭐 가시밭 그래도 이것을 개간해가지고 늘 그것을 일구어 내가면 나중에 가면 옥토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옥토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옥토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진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도 옥토를 안 만들어요. 말은 하는데. 옥토를 일구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메마른 땅, 굳어진 땅. 어, 이런 땅들을 우리가 보면서 도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길가밭, 여러 가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길가밭, 강팍한 땅, 메마른 땅, 굳어있는 땅. 말씀이 들어도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런 토양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어내줘야죠 제자는 어떤,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요? 내가 길가밭을 옥토로 만들어내고 자녀들이나 그 길가밭, 그런 사람들을 옥토로 만들어내게끔 해줘야 합니다. 아멘. 이게 제자입니다. 너 알아서 해야, 아니요. 가시밭이 보이고 길가밭이 보이면 내가 먼저 옥토가 되고 그 사람들 옥토가 되게끔 환경을 해줘야 합니다. 환경도 만들어주고 예배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늘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서 그가 옥토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너 혼자 일어나. 너 혼자 한번 해봐. 이거 아니에요. 잔소리하고 꾸준거지 아니에요. 내가 하고 나를 만난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은혜가 임하면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너도 옥토가 될수 있다. 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그에게 던져주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눈이 열리고 복음에 의해서 마음이 열리도록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계속적으로 여기 길가밭 아, 못쓸 땅이야 저주받는 땅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돌밭도 그랬고 가시밭도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런 방해 요소가 참 많이 있다. 그래서 덜어놓 그랬어요. 내가 덜어놓 틈새만 보이면 너는 길가밭이 될 수가 있고 틈새만 보이면 너는 돌밭이 될수 있고 틈새만 보이면 너는 가시밭이 될수 있다. 그래서 깨워서 생활해라. 조금만 네가 헌흙팔고 엉뚱한 짓을 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그 길가밭이나 가시밭이나 돌밭이 막아버려서 기운을 막아서 복음을 못 들게 막아서 어? 말씀대로 토양이 읽어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오래전에 제주에서 살았습니다. 제주에 가면 참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땅은요. 파면 팔수록 돌이 더 나와요. 그래서 그 증거가 제주도 가보셨죠? 이렇게 밭이 있으면 돌담이 이렇게 쌓였죠. 다 어디서 파는 거예요? 그 밭에서 파는 거예요. 다그 밭에서 파낸 거예요. 거기서 파내가지고 거기다사는 거예요. 그월 담을 보고 메시지를 드려야 돼요. 야, 여러분 우리가 자 은혜 받으면 돌안 나와요? 은혜 받으면 또 나와요. 은혜 받으면 또 나와요. 해개하면또 나와요. 깨달으면 또 나와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10년 하면 제주도 그 땅에 지금은요. 당근도 씹고 감자도 씹으면 정말로 잘 돼요. 옥토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이 된거 아니에요. 동사를 치면서 볼 때마다 빼내고 캐내고 뽑아내고 한 것이 지금 옥토가 됐고 그 증거가 뽑아낸 돌이 그 옆에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내 생활에 뽑아내는 율법이 뭔가요? 그게 하나님의 증거예요. 내가 뭘 버렸습니까? 뭘 고쳤습니까? 뭘 바꿨습니까? 이게 돌담에 아니 제주도의 그바대그 밭두기에 있는 돌담이에요. 그것이 기념돌로 될수 있어요. 내가 영적전쟁에서 질병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버린 것이다.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죠. 이 밭이 어떻게 옥토가 됐습니까? 돌을 봐라. 이 밭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옥토가 되고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는 좋은 땅이 됐습니까? 돌 돌을 봐라. 여기서 뽑아낸 거다. 여기서 뽑아낸 것이 이거다. 그런 메시지예요. 음부터 옥토는 없어요.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있는 돌 여러분, 규을 지키기 힘들지요.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지요. 깨버리죠. 모양 부리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 옥토가 되는데 다 돌멩이에요 뽑아내야 돼요 이걸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주림은 이것을 뽑아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보면 예루살렘 지역과 갈릴리 지역은 너무 달라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지역에는 누가 살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살아요. 바리새인들이 살아요. 부자들이 살아요. 그 땅은 메말라요. 갈릴리 지역은 누가 살아요? 가난한 사람 살아요. 소박한 사람 살아요. 착한 사람 살아요. 지역으로 설명을 해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모여 사는 곳은 요다 누구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그 땅은 자 이상할 만큼 요 완전히 메마르고 광폭한 갈릴리 지역은 사람도 그렇지만 가난해요. 그런데 그 땅은 너무너무 토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똑같은 땅인데 그 땅은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땅은 그 땅이죠. 그런데 똑같은 땅인데 석기가 없으면 정말 돌이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습기만 있으면 부들부들한 욕토가 돼요. 똑같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그런다면 우리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못 받으면 정말 돌멩인 같아요.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사역을 하고, 뭘 봉사를 하고, 뭐 많이 자라고, 이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놈은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요. 잘 해주고, 말로, 마음으로, 자, 엉뚱한 생각 해버리면, 차라리 아는 것이 더 나아요. 예를 들어서, 자, 옷을 사주고, 자, 잘 어르신들 해놓고, 나중에 말로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이스라엘 땅에 보면, 똑같은 땅인데, 자, 안 보여? 습기가 있으면, 흙이 부들부들해져요. 정말로 좋은 옥토가 돼요. 근데 습기가 없으면 흙이 돌멩이가 돼요. 지난 가을에 시골 가서 뭐 콩밭, 뭐 고구마 캐갖고 왔는데요. 고구마밭이 가을에 비가 안 와가지고 험해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 땅이 자 비가 와서 물이 흠뻑 젖으면 어때요? 아주 수렁처럼 부들부들부들해요. 이스라엘 땅이 그런데 사람이 그래요. 여기서 뭐있냐면 여러분 그런 땅이 우리 땅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좋은 땅이 됩니다. 아멘. 은혜를 안 받으면 정말로 광팍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에서 내 인생 가운데 은혜비가 의 쏟아져야만 내가 사람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결실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쪽에 여러 분 투자를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내 마음이 옥토가 된다는 거. 은혜 안 받고 여러분 잘 되려고 하죠. 그러면 은요 그게 나를 넘어뜨려 버려요. 해보세요. 은혜 안 받고 잘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은혜 안 받고 열심히 살려고 해보세요. 은혜 안 받고 내 스케줄도 해보세요. 은혜 안 받고 율법 지키지 않고 개명 지키지 않고 규율 지키지 않고 한번 해보세요. 하면 할수록 내가 나를 조여와요. 쓸 것이 더 많고 할 것이 더 많고 예, 내가 바빠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할 시간 여유가 하나도 없어. 이게 무슨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리고 싶습니다. 아멘.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으면 그 염려 걱정 그대로 놔두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 땅바닥에 딱 엎드려져요. 온유하고 겸손해요. 나에게 은혜 주지 않으면 나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하면 나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어떤 책을 보면서 어, 이 자연, 식물을 통해서 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 식물의 비밀이 돼서 못 푼답니다. 이 자연의 비밀이 그렇게 신비롭대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못 어, 푼대요.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요 박사들은 바보요 하나만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마음의 돌멩이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돌멩이가 돼서 말씀이 내네 안에 튕겨나가나 이거 안 지켜 이거 못해 이거 안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오늘 주의 은혜가 이말지어다 그래서 개명과 윤례를 잘 지키십시오. 옥토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 오드인지 간에 내가 믿음으로 잘 반응하면 그대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 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펴져야 되죠. 그래서 은혜받아야 요 똑같은 땅인데 너무 다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익과 사월 보세요. 사월은 점점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점 약해졌죠. 약해졌다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다윗은 점점점 강성해졌죠. 점점 토양이 옥토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삶 속으로 보십시오. 점점점점 약해져갔다.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갔다. 마음이 강팍해졌다. 마음이 메마르졌다. 그런데 다 해요. 사월이 안 했나요? 다 했어요. 딱안한 거.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아요. 말 듣지 않아요. 자기 시간표로 살아버려요. 다 했어요. 우리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다 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멀어져 버린다는 거. 그 면을 제가 설교하면서 받디메어 설교를 했습니다. 받디메어 봉사잖아요. 내년. 그 다이세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눈을 떴어요. 그거 밝아져서 좋지요. 그런데 요즘 은혜 받고, 축복 받고, 그러지요.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데 바디메오가 되어 가버려요. 눈이 감겨버린다고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다쳐버려요. 은혜는 받았어요. 기적도 일어났어요. 치료도 받았어요. 삶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하면 할수록 삶이 보여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요 바디메오. 봉사가 되어 가버려요. 이 시대가 그래요. 오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돌멩이를 뽑아내는 거 제주도의 토양을 말했습니다만 일천번제를 드렸던 누구요? 솔로몬. 그 일천번제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일천번제의 번제가 결론은 자기 마음속에 돌멩이를 자기 가정 속에 돌멩이를 하나하나 뽑아내는 것들이 하루아침이 된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렸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신 부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그것입니다 저는 다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옥토는 은혜비가 내려야 합니다 아멘. 옥토는 돌멩이를 쓴뿌리를 자기 마음에서 결단하고 뽑아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옥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부분들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70년 초에 제주도 가서 좀 살았는데요. 지금 가면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신제주가 없었습니다. 신제주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그냥 바닷가에 그냥 돌만. 그리고 중산 중상, 중상간 지방에 그런 도시가 형성됐는데 그때는 그냥 그 뭐요 야산처럼 풀밭이었어요. 지금 완전히 도시가 됐고 또그 전에 그냥 풀밭이고 그런 잡초가 있었는 거지. 지금은 좋은 어 뭐요 오렌지가 심어졌고 그리고 당근이 심어졌고 좋은 밭이 되어 있어요. 그 땅의 가치를 보고 보, 보고 그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개관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요할일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에 투자하십시오. 아멘. 많은 토양을 갖고서 30배, 60배, 100배 일궈내는 번성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면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우리 동성교회의 성도들의 뭐요, 토양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큰 토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잘 되십시오 아멘. 먼저 옥토가 되십시오 아멘. 그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토양은 옥토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시고자 원한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소화, 소망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시느냐? 옥토지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옥토지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느냐? 옥토지요. 가정에서도, 가정에서도 생활 속에서 전쟁 많아요. 그러나 영적 전쟁을 할 사람이 있어요. 옥토 된 사람이 해야 돼요. 누가 잘 될까요? 옥토지요. 자,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더러는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덜어놓으면 가시밭이 되었어요. 은혜 받았어도요. 너무나 오늘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복잡한 생각이 막 혼란을 줘요. 가시밭이 되버린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들었던 이야기들, 보았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내 머리의 마음에서 온전히 나를 짓눌려 버려요. 그 틈새로 들어왔어요. 어떤 정보를 통해서 내 마음이 마음이 확 닫았어요. 그말안 들었으면 내 마음이 괜찮았는데 그 틈새를 통해서 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본 거예요. 내 마음을 딱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소망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입판사판이 강팍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말 한마디에 들어서 나의 욕심이 들어와요. 나 중심으로 내 생각. 나 이거 해야 되겠다는 이기주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율법도 개명도 뭐 없어요. 내가 살고 봐야 되겠다는 것. 더러는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쪽으로 해석하십시오. 아멘. 더러는 옥토가 됩니다. 아멘. 더러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좋은 사람 됩니다. 쓰임 받는 사람 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자는 거죠. 오늘 네 가지 바 토양을 통해서 결론은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중점이 되냐 사실은 듣는 것입니다. 아멘.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네 말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씨름선수들 여러분 보죠. 씨름선수들. 씨름선수들이 삿발을 잡고 힘을 써요. 자, 우리가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삿발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것이 삿발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 환경과 내 일터와 내 사업장에 자,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돼요. 그게 삿바를 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삿바도 안 잡고 자, 삿바도 안 잡고 씨름하겠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붙잡은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환경 속에서 옥토로 만들다가 이 싸움을 해야 돼요. 힘을 써야죠. 자 삿발을 잡아서 온 힘을 다해서 자 넘겨야 되잖아요. 뒤집겨야 되잖아요. 그게 옥토로 일궈낸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딱 하나 옥토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에서도 여러분의 꿈이 있어도 여러분의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토양이 없고 농사 지을 땅이 없으면 그것은 생각으로 끝납니다. 우리 주변에는 눈만 열면 토양 많습니다. 개관하십시오. 아멘. 시작하십시오. 아멘. 읽어내십시오. 그리고 어렵단 말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힘주셔서 예견했는데 또 예견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돌멩이 많이 뽑아내고 은혜 많이 받아서 그강팍한 돌멩이들이 은혜가 흠뻑 젖으면부들부들한 토양이 돼서 무엇을 심어도 잘 되는 토양으로 변화되는데 우리 교회가 함께 옥토로 만드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금년에는 번성하고 싶은데 번성, 농사를 잘 지어낼 옥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송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울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 일을 해나오고 싶습니다. 넉넉한 가정도 있지만 버겁고 힘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도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삽밥 붙잡고 옥토 만들어내서 옥토가 준비되면 주님은 거기에다 말씀을 심어서 꿈을 주셔서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30배입니다 60배입니다 100배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옥토만 준비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으로 선포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힘들당것 보듬도 거기에서 하나님 배우게 해주세요 어려운 가정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싸우고 있으면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멘. 묶인 것 푸신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빗장을 이어는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가정가정마다 예배자가 되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아멘. 토양에는 힘이 있는데 말씀을 개명을 규례로 온전히 이럴달부터 다시 결단하고 지키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복비로 주옵소서 아멘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 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 가슴에 새겨주세요. 아, 예. 동성교회는 하나님 많은 교회 중에서도 토양인 누가 보더라도 옥토입니다. 아, 예. 주의 이름으로 옥토가 될지어다. 아, 예. 믿음의 가정과 사업장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는 그 사업장이 그일터가그 직장이 옥토가 될지어다.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옥토에서 이루어지므로 섬기는 그 자리도 옥토입니다. 복되게 하나님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